반습니다소롱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밤이네요 오늘은 국토부에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자료들을 발표를 많이 했죠 그 중에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게 어떤 게 있냐 했더니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 양도소득세 주택수를 따질 때 분양권을 그동안 포함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변경이 있어가지고 여기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당초에는 소득세법이 이렇게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을 다 여기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예산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 요게 이렇게 하면 너무 사실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1주택이 있고 예를 들어 1입주권을 하나를 사서 어, 나중에 이사 갈 동안 앞에 집이 양도 차익이 많이 나서 그걸 비과세로 유지해야지 할 동안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분양권을 사고 팔고 또 현재 보유 중이기도 하고 여러 개 보유 중이기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오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말이죠. 근데 갑자기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똑같이 주택수에 카운트를 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동안 계획을 세워놨던 그런 절세에 대한 계획들이 아무 대책 없이 너무다 허트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분양권은 이제 적용을 하지 않고 다른 남은 거, 앞으로 사는 거 법 시행 이후에 그때 새로 사는 것부터는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서 사든지 말든지를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그 이후에 분양권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과세 유지하려면 분양권을 앞으로는 안 사면 되는 거고 맞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동안 가서 있던 거 몽땅 그냥... 바로 세금 진행한다 이러면 정말 대책이 없어지잖아요 이죠 이런 부분이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부에서 조금 양보를 이렇게 이제 했어요. 요게 있었고요. 요렇게 돼 있는 요 근거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냐 했더니 오늘 2020년 이제 양그 그 세법 바뀐 게통째로가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있는 내용이 여기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해난요 법이 실제로는 이렇게 법이 개정되도록 준비가 되어서 오늘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게 발표를 해놔 놓고 이제 분양권은 어 요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걸로 분양권은 양보를 했다는 걸두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개정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음...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거는 중과세율입니다. 중과세율에 그동안은 10%만 이주택일 때는 중과가 됐던 게 이제는 20%가 되죠. 20%가 중과가 됐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분양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계정 안에 아예 명시를 해놨죠. 분양권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다고. 3주택에는 30%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태까지는 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아 조정지역에 조정지역 안에서 조정지역 다주택자들한테만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 중과가 되는 그런 페널티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번 항목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나누어 놓기를 어, 주택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이렇게 돼 있죠.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그냥 주택수 그냥 산정할 때 중가주택수 산정할 때 세율은 중가세율은 요렇게 되고 중가주택수를 산정할 때는 요렇게 분양권도 포함한다라고 명쾌하게 이렇게 답을 딱 내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하나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정말 중과하는 데만 포함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밑에 요 항목. 이 항목이 뭐냐면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요거는 중과주택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계산을 할때 주택수를 그동안 산정을 할 때는 주택과 조합은 입주권을 포함을 해서 주택수를 감토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1세대 1주택 플러스 조합은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 이렇게 1주택 비과세를 입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혜택을 안 줬죠. 근데 다만,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 1주택, 1입주권, 이런 예외 조항들이 있었어요. 뭐 소득세법, 뭐, 152조, 뭐, 또 뭐, 사항이라든지, 뭐, 이항이라든지,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다 매기는 수에 들어갔었죠. 근데 여기에, 분양권도 포함을 한다라고 별도로 적어놨습니다. 주택수만 산정하는 거에 중과가 아니고 그냥 주택수 산정하는 거에 1주택 플러스 1분양권 보유 시에도 1주택은 이제는 비과세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중과주택만 그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1주택만 가진 거는 중과 대상이 원래는 아니잖아요. 그죠? 2주택부터 중과였으니까 었 근데 비과세 적용할 때 분양권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는 안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입주권처럼. 세금을 매기는데 이 분양권이 어떻게 해요? 법 적용 이후에 새로 매수하는 분양권만 이 분양권에 이름을 올린다 이 뜻입니다. 많이 양보를 해서 정부에서. 어 그리고 예외적인 그런 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령에 또 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올려드리는 이 내용이 왜냐 분양권 조정지역 아니니까 뭐 중가주택수에 안 들어가겠지? 아마두개세개 개 사서 그냥 재테크 해야지 이러다가 비과세 받으려고 계획을 해놓았던 양도차익이 굉장히 큰그 주택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어, 왜 이렇게 개정했냐 했더니 조합은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 과세행평을 제거하려면 그냥 입주권도 빼주면 좋겠구만. 분양권도 엿는 걸로 과세행평을 맞췄네요. 그러네요. 어 그리고 이제 세율 인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세율 인상은 중과세율이죠. 중과세율. 그러니까 중과적용되는 이주택. 20%로 올라간 거 3주택 이상 30% 올라간 요거 중과세율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 되고요. 주택 수에 포함하는 거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포함입니다. 이건 6월 1일 아니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1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법 시행된 개정된 그 이후에 예를 들어 한 8월이나 9월 이후에 분양권을 하나를 샀어요. 어, 가까운 예로 저는 부산에 있으니까 레이 카운티에 당첨이 됐습니다. 레이 카운티에 당첨이 된걸 네. 어, 6개월 지나야 전매가 이제 풀리잖아요. 7월달에 모집 공고가 나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년 한 5월쯤이나 아, 내년 1월 이후에 한 2, 3월쯤에 레이 카운티 분양권을 전매제한 풀리고 나서 하나를 매수를 했어요. 신규 매수 매수를 한 거죠. 그렇게한 경우에는 다른 1주택이 있다가 레이카운티 일반 분양권을 내년 2월에 새로 매수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 있던 요 1주택이 비과세가 안되고 이제는 2주택으로 간주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딱 쉽게 풀어드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 이미 올달에 저뭐 양정 2구역 포레일즈 스위첸 이미 분양했고 어 아직은 매제한 기간이네요. 그건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 뭐 남천 2구역 3월 달이고 그 풀렸던 남천 이 프레스티지. 그건 이미, 어, 그법 바뀌기 전에 이미 사고 팔고 했던 분양권이잖아요. 그쵸? 3월 달이고 그 풀렸었거든요. 그거를 매수한 경우에는 법 바뀌기 전에 매수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어 그건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뜻이에요. 1주택 가지고 있고, 남천 프레스티지 만약 분양권은 이미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1주택으로 비과세쭉 적용이 된다 뜻이고요. 1주택 가지고 있는데, 그제 레이 카운티나, 뭐, 내년에 분양하는, 뭐, 온천사구역이나, 뭐, 각종, 뭐, 대연삼이나 양정일이나 이런, 다른 일반 분양권을 샀다. 그러면, 그냥 2주택입니다. 2주택. 그렇게 따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득세율이 이제 개정이 됐죠. 어, 요거는, 주택에 대한 소득세율입니다. 그죠? 보시면, 요 예. 2년 미만 주택. 단기를 얘기하는 거죠. 단기 보유하고 파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양도소득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1년 미만은 70%입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77%가 되겠죠. 2년 미만은 60%입니다. 66%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세금이 장난 아닙니다. 그죠? 어,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중과 대상 분양권 학대및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인상 이렇게 되어 있죠. 분양권은 여기 단서를 딱 달아놨습니다. 소정 지역에만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지역 불문 대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지역 불문 전부 양도소득세율이 이렇게 중과가 돼서 1년 미만은 70% 77% 되겠죠. 1년 이상은 1년에서 1년 이상은 그냥 분양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한은 전부 6 6 되겠습니다. 지방세까지 합해가. 이렇게 됩니다. 왜냐 했더니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세고 계속 올리기만 하네요. 뭐 형평을 맞춰서 많은 걸내려줘도 되는데 왜 올리는 것만 형평을 맞추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 적용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이렇게 양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6월 1일 이전 5월 31일까지 지금 기존 가지고 있던 일반 분양권은 세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미만이다. 55%. 1년에서 뭐 2년 안 되는 사이다. 그럼 44%. 2년이 딱 지난 시점이다. 내년 5월 말전이. 그러면 일반 세율이에요. 그죠 물론 이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경우입니다. 요 일반 세율은. 요렇게 일반 세율이다가 똑같은 예를 들어 부산인데 이제 6월 1일이 넘었어요. 그러면, 세율이 다시, 어떻게 해요? 66%로 바뀐다 뜻입니다. 66%로. 일반 세율에서 66% 바뀌는 그런 분양권도 있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냥 알아서 뭐, 오래 가 있으면 세금 작게 내겠지. 아닙니다. 작았다가 확 올라가기도 하네요. 그렇죠그 다음에 먼저 법인세에 대해서도 추가 세율을 또 뭐, 인상을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법인은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고요. 정리 한번 해드리면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에 분양권 어, 법 개정된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그냥 입주권처럼 1주택에 들어갑니다. 1주택에 들어가고 어, 기존 가지고 있던 그 분양권은 안 들어가요. 그냥 그동안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기존 가지고 있던 그 분양권도 만약에 양도를 한다고 하면 어 내년 5월 말일까지는 해당되는 구간에 따라서 1년 미만은 55, 1년에서 2년 사이는 44, 그리고 어 2년 이상이다 그러면 일반 세율이겠죠.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 일반 그냥 비규제지역은 그러던 게 비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6월 1일 이후는 66%로 양도세율이 도로 환원이 됩니다. 올라갑니다. 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웃음> 간단한 걸참 길게 설명드렸나요 오늘 세법 개정안이 이렇게 정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정식 보도가 됐고 이 안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게 하면 한도 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분양권 관련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립니다 어...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금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유예될 건 유예되고 뭐 편리 봐줄 건 봐주고 기간이 확정될 건 확정되고 요래 해야 또 거래가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취득세는 지방세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렇게 기획재정부 소관이 아니겠죠 그거는 뭐 행정안전부가 될또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까지 다 이제 마무리 되어야 구체적으로 사고 팔때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큰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점검해보세요. 해당되는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법인이라 하면 또 법인 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종부세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종부세 내역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짬이 되면 그건 법인은 법인대로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나눠서 또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양권 관련 중과주택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한채 있는 비과세 주택 따질 때도 분양권은 이제 법 개정 후에는 입주권처럼 똑같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걸로 바뀐 걸 오늘 요약해드렸습니다. 7월 10일자에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던 그런 법안이 거의 다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된것 같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금은 올라가네요. 돈 많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국하려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